아, 일단 오늘 하루 세부에 도착해서 제일 첫날 대충 분위기를 둘러봤는데 딱히 좋은 인상은 아니네요. 일단 제가 내일, 내일 또 여기서 쉬고 모래, 모래, 그 모알보알로 갈 거거든요. 월부알은 부활 그래도 스너 콜링이라도 할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제 원래 또 도심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다가 아 여기 매년이 매년이 진짜 싫어하는데 매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도 그냥 이 주변에만 숙소 근처에 뭐 마젤란 십자가, 마젤란 십자가하고 그 성당이 그나마 제일 볼만하네요. 근데 나머지는 슈퍼도 생각보다 너무 작고 물건도 별로 없고 가격도 비싸고 졸리비도 뭐 솔직히 크게 맛있는 건 아니고 가격도 비싸고 아 오늘은 편안해서 피곤해서 숙소에 들어서 이제 쉬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물가 자체가 푸켓에 태국에 비하면 너무 비싸요. 여기가 더못 사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너무 인프라가 부족하고, 좀 지저분하고, 정리도 안돼 있고. 아 다음에는 태국 가야 될것 같아, 다시. 오늘 세부에 와가지고, 첫날에 ATM에서 출금도 해보고 했는데, 아 버스도 타보고 했는데, 오늘 정리를 하자고 하면, 일단 하나로 트래, 트래블 체크카드 그걸로 뽑았을 때 해외에서 뽑을 때 수수료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현재 현지의 ATM 기계 수수료 250페소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숙소에 와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해외 카드로 뽑으면 원래 250바트씩 나,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아그 카드만 믿고 어, 왔는데 그 카드 홈페이지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조그만 글씨로 그런 문구가 적혀있더라고요그 인터넷에 보니까 뭐 미국이나 달러 쓰는 나라에서 뽑으면 수수료가 안 빠지는 듯 한데 필리핀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달러를 환전을 해와서 해서 우리나라에서 달러로 환전을 해서 여기서 패소로 바꾸는 게 훨씬 이득이네요 보니까 아, 예. 괜히 오늘 수수료만 5 0 0페서 날려먹었네요 그리고 버스 구글 맵에서 치 보면 버스 노, 노선이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얼떨결에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지푼이 더라고요 근데 지푼이 처음 탔을때는 황당했는데 의외로 그냥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 집에 갈 때도 그냥 혼자 다니니까 그냥 타고 가도 될것 같아요 안전하고 또 근데 공항에서 나올 때 혼자 다니시는 여행객이 아 아니고 그냥 여러 명이서 갈 거면 그냥 그랩이나 택시를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마이버스도 마이버스를 타도 기다리는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버스가 정류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거의 한 30분 가까이 잡아먹은 것 같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물론 가격은 좀 싸긴 한데 어차피 여러 명에서 타면 각각 돈을 내야 되니까, 그것, 그것도 그렇게 따지면 또 그렇게 싼 것도 아니니까. 뭐, 혼자 다니는 사람은 그냥 버스 타도 될것 같아요. 지푸니도 그냥 한번 타봐, 타보니까 다음에 타도 저는 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14페소, 14, 최소가 14페소고, 그 다음에 최대가 20, 21페소인가? 뭐, 그렇게 적혀 있던데, 그 20페소짜리 그냥 주고 어디 가는지, 얘기를 하면 운전기사가 알아서 돈, 동전 바꿔서 주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제 같은 경우는 왜냐면 S M 몰에서 왔기 때문에 마지난 크로스까지 왔기 때문에 그낸 돈만큼 그냥 그대로 딱 내고 반대로 그냥 타면 되니까 다음에 출국할 때 출국할 때나 마지난 크로스하고 가까운 남부 터미널에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4페소 정도 나간 것 같긴 한데, 계산해보고, 그 정도 내고 그냥 올 때도 택시 안 타고, 왜냐면 택시가 하도 위험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 조금 뭐 걱정도 되고 해서 차라리 그랩을 타라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아 그리고 체, 체크카드로, 하나 트래블 체크카드로, 졸립이랑 이런 데서 결제한 게 보니까 달러로 나가긴 나갔는데 수수료 안 붙는다고 했는데 각종 수수료 다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로 계산해서 빠져 있던데 그렇게 계산하면 그냥 일반 신용카드 쓰는 거랑 별로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그냥 뭐 다른 카드로 그냥 쓸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 버스를, 마이 버스랑 그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지프니 버스 같은 거는 한번 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세부에 와서 기억에 남는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지프니 버스랑 마이 버스 탄 거. 나머지는 사실 뭐 SMO 이런 데는 뭐 한국에 있는 뭐 쇼핑몰이랑 크게 다를 것도 없고 그리고 뭐뭐 뭐 다른 데도 뭐승페드로 성당 그런데도 어뭐 사실 유럽에서 성당을 워낙 많이 봐서 그냥 어 유럽에 있는 성당이랑 거의 비싼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그 베트남 그 호이안에 있는 베트남 다낭에 있는 그 핑크 성당 보다는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여기 그 성페드로 성당은 그래도 그 스페인, 스페인 사람이 옛날에 지은 거라 가지고 완전 성당 자체가 완전 유럽 느낌으로 딱그 느낌이 딱 나거든요 그래서 안에 내부, 내부도 되게 멋있고 어, 괜찮, 괜찮아요. 그, 유럽에 안 가보신 분들은, 뭐, 베트남에 뭐, 어, 그런 데, 성당, 어, 핑크 성당이나 저기 뭐고, 바니힐에 있는 프랑스 마을 이런 데 보다는 가보시면 훨씬 느낌이 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푸니 이런 거는, 그래도 그, 여행을 왔는데, 그, 뭐 그냥, 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뭐, 그랩이라든지 택시 불러가지고, 바로 뭐, 숙소로 가가지고, 크룩에서 뭐, 예약 예약해놓은 액티비티 뭐, 두세개 하고, 그렇게 한국 돌아가면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패키지 여행이랑 크게 차이는 없,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말이 자유여행이지. 다 짜져 있는 거니까. 그래도 배낭여행이라든지 그냥 여행이라고 할 말, 말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뭐 현지의 인뭐 문화라든지 생활, 사회 같은 거를 조금은 느껴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가장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버스라든지 그런 걸 탔을 때, 마이 버스라든지 뭐 지프니 버스를 탔을 때 그런 게 제일 잘 느껴졌었고 사실 SM몰 같은 경우는 갔을 때 처음에 sm몰 갔을 때 느낌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사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성 페드로 성당 앞에 갔을 때좀 불황자들이 많은 거 보고 아 여기 빈부격차가 엄청 심하구나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쇼핑몰이나 좋은 데만 돌아다니면 뭐 우리나라에 있는 거랑 사실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아 그래도 뭐 현지인들의 뭐좀 삶을 좀 느끼보려면은 그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코스 자체도 그 공항에서 SM, 마이버스 같은 경우는 SMO까지가 그냥 종점이기 때문에 그냥 어, 타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SMO 앞에 앞에 정류장이 그 지푸니 버스 종점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그냥 그 기사한테 잘 얘기해서 어디까지 간다고 얘기하고 뭐 미리 돈을 내도 되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타시면 될것 같아요 기사가 내릴 때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디서 내리라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남부터미널로 가서 뭘 보러 갈 건데 돌아올 때도 어차피 지프리 버스 종점이 s m a 제가 보기에 s m a 쪽이 많기 때문에 한번 돌아올 때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생각 중인데 아마 다른 분들도 그 숙소에서 SM몰 까지는 거의 SM몰의 지푼니 종점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타셔도 제 생각에 될것 같아요 그리고 SM몰에서는 이제 마이버스 타고 바로 공항으로 가면 되니까 가격도 지푼니 같은 경우는 한 가격이 한 14페소 정도 정도고 어, 마이버스는 50회수 1인당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0회수면 한 1200원 정도 되고 예 그러니까 예 추천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